아에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이제 조금 담백한 거 몸에 좋은 거를 좀 이렇게 블루콜리하고 두부 무침을 해보려고 블루콜리는 이게 무칠 거니까 잔잔하게 해야 돼 요거 한 송이씩 이게 이제 이 이게 줄기는 좀 껍질은 좀큰 거는 좀베게불고이 줄기를 띄어도 되는데 난안 띄고 그냥 하려고 이거 아까우니까 조그칼게 썰었네 <웃음> 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으깨가지고 짜야 돼 소금물 물이 끓으니까 소금을 하나 넣고 양송이부터 데쳐야 돼한 30초 정도 데쳐주면 돼 살짝만 양송이는 그냥 먹기도 하니까 찬물로 이동 그 다음에 블록커리블록커리도한 30초 정도 물에 헹궈주면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 먼저 이렇게 두고 하고 먼저 이렇게 섞어줘야지 하나 넣고 소금, 깨 소금, 설탕, 마늘 빼먹어서 마늘 좀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끝이야. 이렇게 무치다가 이제 참기름을 먹어봐야지. 음, 음, 간이 많네. 이게 담백하고. 다이어트도 좋고 이게 뼈에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주 먹으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. 양송이 버섯도 먹고.